이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솔리드웍스 가지고 작업을 하는 와중에서 어, 이상한 게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티아나 NX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하러 들어가면서 스케치 평면과 그리고 X쪽, Y쪽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포지션더 스케치라고 그러죠. 카티아에서는 근데 이제 솔리드웍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면이 돌아가서 사업하기가 구속조건을 잡기가 좀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은 방법이고 뭐 유튜브 중에서 좀더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어,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땡크입니다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잡고 스케치하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딱 수평 수직 이렇게 각도 잡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홀의 각도 잡기가 쉬운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죠. 만약에요. 어, 이면 있죠? 우측면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하는거죠 그런 다음에 치수래요 얘와 이 평면 사이에 각도값을 20으로 주겠습니다. 빨리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 있는 이 윗면에다가 다시 스케치 하죠. 그래서 다시 20도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평면하고요. 20도를 추정. 자, 이렇게요. 그럼 이두 개의 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3의 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보통 뭐죠? 곡선 중에서 이 투영 곡선을 쓰시죠. 스케치 대 스케치. 두 개의 스케치 잡으면 제3의 스케치가 구해집니다. 이 스케치랑 것선 결국은 이두 개의 선의 어떤 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탑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있는 곡선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홀을 뚫고 싶어요. 근데 홀에서는 구멍가옥 마법사에서는 뭐가 안 되죠? 벡터 방향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문제죠 그런게 언젠가는 그 기능이 추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작업 하실때 참조 영상 기준면 이선 잡고 끝점 찍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스케치하러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면의 수직으로 보죠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빠지 나올까요 그런 다음에 음참영상에서 기준축 이게 이제 원통 영상이니까 기준축을 만들겠습니다 보기 적으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하고 들어오죠 저는 이 기준축이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 방향으로 바라 봤을 때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경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다 원 그린 다음에 구멍의 위치 그렇죠 이것처럼 이렇게 홀의 위치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난감하죠. 자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은요. 기준, 요거 놔두고요. 평면은 지우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구, 스케치 도구, 맞춤, 그리드, 원점 정렬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요거는 인벤터에서도 요 비슷 무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인벤터에서도 어차피 스케치 들어가면서 원점하고 축을 잡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내부에서 이 원점 정렬하는 기능이 따로 있죠. 아마 솔리드웍스에서도이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기준면을 하나 만들죠. 이 축하고 이 3D, 투영곡선 있죠? 이두 개를 이용하면 두 선을 지나는 가상의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스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요소변환하죠? 요선, 오케이 하고요이 끝점에다가 선을 그리겠습니다. 찍고요요 면을 바꿀 때는 탭키 누르면 됩니다. 탭, 맞죠? 탭키 누를 때마다 면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 상태로 해서 비스무리하게 하나 그리고요그 다음에 다시 라인을 하나 그리죠. 이번에는 탭킹 눌 아주 위로 향하게끔 이 축다로 흘러가지 말고요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은 이 평면하고 직각을 이루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럼 당연히 이애랑 이 얘랑 얘랑은 90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지수 한번 측정해볼까요? 얘랑 얘랑은 각도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 선은 이 평면 상에 있는 겁니다. 평면 상에 있고 이 선하고 이 선은 직각을 이루게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직교 잡히가 되는 거죠. 90도, 90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빠져나오죠자이 상태로요, 자, 잡을 이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평면을 하나 더 만들죠. 피지에서 참조 영상, 이번엔 이 선하고 이선두 개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평면 자꾸 들어가면 똑바로 세워질까요? 스케치에 들어가 보죠. 어떻습니까? 아예 더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구에 가셔가지고, 스케치 도구에 맞춤에 그리드 원점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그리드 원점 정렬을 이용하시려면 뭔가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선 따라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리시고요. 당연히 이 선은 이 선하고 동일선이 있어야겠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이 가지고 돌출 형상을 만드셔도 되고 공면에서 평면 공면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리 스케치는 숨기죠, 이제. 이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평면이나, 공면이나 아니면 이 평면 잡고 스케치로 들어오셔가지고, 요게 있어야 됩니다. 돌출 양상이던 어, 평면 공면이던 그런 다음에, 도구에, 스케치 도구에, 맞춤에, 그리드 원점 정렬. 원점 어디가 되어있습니까 요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안잡히죠. 가끔 잘, 이상하게 잘 안잡히면 되고 예, 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은 요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Y축은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원점만 재배치하실 수도 있고 만약 스케치가 그려진 게 있다 그러면 스케치 요소를 재배치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미 그려진 스케치도 그래도 정체, 정렬 원점을 이용하셔가지고 방향을 틀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그럼 다시 한번 하죠. 도구에 스케치 도구에 맞춤에 그리드 원점 이게 짧은 놈이 X축입니다. 긴게 Y축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은 다시 한번 여기로 잡아주고요. X축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Y축은 여기로 하는데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거 누르면 되겠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또 X축이 반대가 됐네요. <웃음> 정말 스트레스 만빵입니다. 그렇죠? 다시 들어올까요? 원점 찍고요. 자, X축. 가끔씩 이게 격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가 잘안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아, 이 스케치에 빠져나온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 평면을 잡, 곡면을 잡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도구에서. 예, 원점 찍고요. 아, 이 원점이. 와, 잡혔죠? X축. 얘로 잡겠습니다. 이게 잘안 잡힙니다. 그렇죠? 안 되면 Y축을 먼저 잡을까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잡고요. 그 다음에 X축. 잡고요.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잡겠습니다. 방향이 노란 게 있죠? 이게 정확히 맞으면 참 좋은데, 자기 잘안 맞아요. 어떤 데잘 되다가 어떤 데잘 안됩니다 일단 요긴 축이 위로 향하게끔 하고요 짧은 축이 요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들어오 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방향이 잘안 맞아 가지고 좀 찝찝합니다 그렇죠 음 그럼 이렇게 해 볼까요 일단 스케일트빠이 나온 다음에요 요 공면, 평면 공면을 지워버리고요 예스 한 다음에 얘 가지고 바로 돌출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요. 좀 넉넉하게 줄까요? 30정도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가져 한번 해보죠. 도구에 아, 스케치 들어와 있죠. 이 평면 잡고 스케치 하러 들어온 다음에요 도구에 그리드 원점 평렬 원점은 여기로 잡고요. x 축원여로게 잡겠습니다. 그래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x 축원 여기로 잡고요. y 축원 찍고 여기를 잡겠습니다 일단 OK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의 수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똑바로 잡히는게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원점 잡기도 훨씬 쉽겠죠 뭐 컨트롤 키 알트 키와 활표키 키 누르면 이렇게 방향 조절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을 그어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딱 수평 구석을 주면 얘가 이제 수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음 중간에 이 부분이 조금 이게 노란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참 좋은데 가끔씩은 잘 나타났다가 어떤데 잘안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축하고 잡는 거는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작업하기 쉽고 각도 잡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45도 위치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45도 위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다시 보도 잡으면 되겠죠. 물론 이런 선들은 뭐 보조선으로 바꿔놓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나는 이 판때기는 필요 없는데 그럼 솔리드 바 여기서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 지우면 밑에 게다 지워집니까 그렇죠? 여기, 여기 있죠. 네, 딜리트키 누르시면 바디 삭제하면 얘만 삭제 되는 거고 바디 보존하면 얘만 보존되고 나머지게 다삭제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디 삭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지우고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하게 면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 면을 돌리려고 생각 하시는데, 그, 그런 기능 없습니다. 면을 돌리기보다는, 어, 이 그리드 원점 정리를 이용하셔가지고, X쪽, Y쪽 방향을 살짝 바꾼다.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